82번째 리뷰 짠! 발도 미면 아니죠 발도 내냄띠 네. 가격은 세트구상 15,900원입니다 리뷰를도 아주 엄마입니다, 엄마입니다. 발도 내냄띠 뭔지 아나요? 처음 들어보는데요? 아, <웃음> 야민정음이라고 해가지고 발도가 팔도가 되는거예요아 아. 그렇군요 <웃음> 이름도 생소한 발도 내냄띠 한번 뜯어볼까요? 네. 네. 어? 구성은 아, 심플하다 구성은 면 양념장입니다 비벼 볼까요? 네 히트루마트루히트루마트루 히트루 오른손으로 내내고 왼손으로 내내고 과일도 내내 띠 <웃음> 완성! <웃음> 뜯자마자 향이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생기름향이 음 맛있다 맛있게 맵다 와 첫입 먹었는데 침이 왕창 나오고 있어 지금 상큼 매콤합니다 음. 오늘 면 자체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음. 청음평 해볼까요? 루니님 그렇게 매우.. 매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. 매운 걸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. 그냥 맛있게 맵네? 아! 매워서아이거하네요이요 이전에 있던 게 약간 오. 새콤달콤한 느낌의 비밀이었다면 지금은 매콤달콤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 매콤 달콤 상큼 어 그런 식으로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기존 비빔면보다 이걸 더 찾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? 음. 매콤한 거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내냄핀를한번 사서 <웃음>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<웃음> 우리 딸 채널 구독과 응. 다시 <웃음> 우리 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! 아 사랑해요! 다음에 또 만나요! <웃음> 엄마, 잘한다, 진짜.